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었는데 어떤 순간부터 내 남자친구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전에는 한 번도 이런 행동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해오는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애가 짧든 길든 간에 서로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 내 상대방이 그 범주를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친구와 내가 다퉜어요 연애하는 동안 단한 번도 잠수를 탄 적이 없던 남자친구인데 처음으로 며칠째 잠수를 타고 있어요 잠수를 타는 행동은 요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행동이 맞아요. 그리고 이건 잠수 타는 행동을 예로 든것 뿐이지 잠수 타는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하고 헤어지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런데 내가 매달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고 나서 잠수를 타는 거라면 그 잠수 행동을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헤어지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헤어짐에 대해서 거론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잠수를 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나쁜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안 그랬던 사람이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잠수를 탔어요. 꽤 오랜 동안 나한테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나하고 헤어지려고 준비하는 걸까? 내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또 걸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면 점점 상대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생길 거예요 나는 잠수를 타는 내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고요 이런 행동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모두 다 하나같이 내 상대방을 비난한단 말이죠 흔히 다들 알고 있는 쓰레기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행동 자체로 나에게 보여지는 건 쓰레기 짓이니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별 통보를 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아니 어쩌면 못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내 마음속에 아직 그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가 벗어나지 말아야 될 범주를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해주기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또 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 교차되다 보면 요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라면 헤어져야겠어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식은 게 아니라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놔야겠어 이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잠수를 타던 남자에게 연락이 오게 되면 대부분은 남자를 비난하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실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헤어질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남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속마음은 아니잖아요 남자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예전처럼 다시는 이런 행동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반대로 남자가 계속 잠수 상태예요 나에게 연락을 안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원래 정상적인 이론대로 잠수를 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버리면 돼요 잠수를 풀고 나서 내 카톡을 보든지 말든지 너의 이런 행동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너한테 실망이 커서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카톡을 보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또안 보낸단 말이에요 혹은 보내놓고 그걸 취소하거나 그 감정 때문에 미안해져서 다시 뭔가 다른 감정으로 카톡을 또 남겨놓는 행동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나 혼자 어떤 감정들을 마구 표시했는데 상대방한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땐 내가 연연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물론 내 마음속에는 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잘못을 크게 했기 때문에 100% 매달리는 마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거 뭔가 마무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놓지 않는 합리화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연락을 해보든가 이 녀석이 나한테 연락을 해오든가 그 과정은 꼭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면요. 그 다음엔 다른 것들이 궁금해질 거예요. 나한테 얘가 근데 왜 이러는 걸까? 그동안에 안 그랬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이 다음부터 또 그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 거고요. 안 그랬던 사람이니까 내 마음도 정리가 확실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내 마음을 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잠수를 타고 있다는 행동이 또 나를 화나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자꾸 뒤죽박죽 엉키게 되겠죠. 예전에도 몇번 잠수를 탔고요. 내가 그걸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잠수를 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했을 거예요. 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도 이런 행동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걸까 아닌 걸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라면 헤어지실 거잖아요 나한테 마음이 안 식은 거라면 안 헤어지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라서 내가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들은 사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그러자고 동의를 해버릴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은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잠수를 탔다는 건 실수가 아니고요 나한테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연애 초반에 나하고 좋아 죽을 때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먼저 연락을 했고요 내 부재중 전화가 뜨면 금방 미안해서 못 받았다고 연락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잠수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잖아요. 확실히 나한테 마음이 식은 게 맞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쓸데없는 노력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조금 시각을 바꿔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안 하던 행동을 했다는 것은 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 남자친구가 긍정적인 부분에서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을 잘 파악은 못하는데 부정적인 걸 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탓을 하는 쪽으로 몰아가거든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서운한 감정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비난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헤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나에게 안 해오던 사람은 요 그때까지는 나에게 긍정적이었던 거예요 혹은 나에게 조금은 부정적이었어도 그걸 잘 참고 있었던 중이겠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행동이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확실하다는 거고요 예전에는 조금은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드러났다는 증거겠죠 결론적으로만 보면 잠수를 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는 나에게 안 돌아올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계상으로 잠수를 타는 놈들은 손절을 하라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통계들 중에도 요 천명의 한명은 혹은 만명의 한명은 요 약간은 오해로 인해서 생긴 나쁜 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내 남자는 분명 다른 남자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신 걸 거고요 그랬던 여러분들도 결국 내 남자의 단적인 부분 하나만 가지고 내 남자가 다른 남자와 동일한 남자로 치부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녀석이었구나 나쁜 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자꾸 후회하고 아파하시거든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건지 또 궁금해져요 정말 이 사람 마음은 뭐였을까? 안 하던 행동을 시작했다는 건 내가 어쩌면 안 하던 행동을 상대방에게 먼저 한건 아니냐는 거예요 잠수가 잘못된 건 맞는데요 안 하던 사람이 잠수를 타기 시작했다면 그 정도의 상처받는 일이 혹시 나로부터 발생한 건 아니냐 먼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남자친구하고 격하게 싸웠고요 그 싸움에 지쳐서 남자친구가 나에게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 이 화를 풀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서 남자친구에게 내 감정을 퍼부었어요 남자가 전화를 받다가 먼저 끊기도 했고요 나는 그게 또 화가 나서 남자친구에게 화를 쏟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는 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카톡을 하기 시작했고요. 카톡에다가 화가 난 감정들을 또 퍼부었을 거예요. 남자는 카톡을 보는 것도 힘들고 전화를 받는 것도 힘들어서 일단은 좀 놔두자 라는 마음으로 내 전화를 차단하고요. 내 카톡을 차단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내 전화와 카톡을 안 받고 안 보는 걸 수도 있죠. 그게 하루 이틀 이어졌다면 그건 잠수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열받는 마음이 상대방의 행동을 잠수라고 판단한 건 아닐까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것 뿐인데 그게 잠수라고 생각된 건 아니냔 말이죠 싸웠잖아요 나도 상대방을 엄청 비난했잖아요 싸우면서 나는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거든요 그런데 내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나에게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더 감정이 격해지기만 하니까 내 상대방이 참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피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대화를 피한 배려가 나는 잠수로 느껴진 거죠 내 상대방이 안 하던 행동을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내 남자친구의 심리를 여태까지 사귀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현명하겠죠 내가 어떻게 했길래 어떤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 감정만 치우치다 보니까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식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걸 더 빠르게 식어가게 만드는 거죠 지금 마음이 커지면 요 이해하려는 마음도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충돌이 더 커질 거예요 감정이 더 격해질 거라고요 그리고 결국엔 헤어지겠죠 그럼 또 여러분은 결국엔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라 평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뭔가 또 아프단 말이에요 내 상대가 어떤 순간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분명 내 마음은 불편할 거예요 원래 그냥 쓰레기였던 것 같으면 그냥 나도 버리면 되는 건데 나한테 평소에 참 잘했거든요 내 상대방을 정말 그렇게 믿고 사랑한다면 내 상대방이 해오는 행동을 단순히 비판만 할게 아니라 그 행동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는지 찾아서 혹 내가 사과를 할수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하지 않아야겠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잘못한 행동까지 네가 좀 감당해줘 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서 노력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노력을 하시려면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향이 뭔지 모르고 노력을 하실 거라면 그냥 처음부터 나쁜 행동이 보이면 잘라버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손절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위로해서 내 쪽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든 마음만 아파하시는 그런 행동으로 후회만 계속 이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